<목소리> 헬리, 다 먹겠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1, 2, 2는 말만 하는 1, 2, 2는 립, 1, 2, 1. 1, 리 뷰. 해리입니다 1화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. 오즈 뷰티. 구독해주세요. 구독 안 하면 죽여버려. 뺨! <목소리> 오늘 제가 일리 있는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짠! 현관문 안전고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현관문 안전고리 없는데 라고 한마디 했다가 친구들이 너는 제정신이냐? 미쳤냐? 몰았냐? 안전불감증이다 이러면서! 친구가 해준 말이 내 새벽에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 눈을 이렇게 떴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제 친구를 이씨 여성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도 그렇게 늘어난다 뭐 이게 말이 돼? 아나 진짜 이런 씨 그럼 이제는 여자 혼자서 살지 말라는 건 이건가? 어? 이런 미친 씨바 씨. 그냥 죽을까? 으흐, 죽어라 저도 좀 불안은 하긴 한 거예요 요새 제일 많이들 구매한다는 이중 현관문 안전고리로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오, 어 무거워 나손 낄까봐 무서워 오, 아 이게 여기 여기 나사 구멍 뚫는 이 종이가 있어요 이대로 뚫으면 되는 거네 나도 할수 있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? 뿅 요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일반 현관문 안전고리가 정말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같이 가실까요? 후후 이거 다들 아시죠? 이거 진짜 이거 잘 열리겠다 친구야 하, 하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네? 좀 열어보세요. 네? 아 싫어요! 아 싫어요! 아, 싫어요. 아. 와 내가 왔다! 이러면 이제 김셋 뭉이야 안, 안 되겠다. 야 되게 쉽게 어울다야 야, 감상이에요! 아, 네. 됐죠? 네. 넣고 어, 어. 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, 거 아니야? 1초 컷 이거 어.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유튜브에 많아요. 이런. 아 많아요? <웃음> 아, 그래서 아주 많아요. 아, 나 전문가 아니에요? 엄마 거. 나 아니야. <웃음> 이거 안 되겠다, 이거, 이거. 어. 아주 안전한 걸로 제가 또 하나를 구입을 어. 해놨거든요. 그거를 네. 우리 집에 이제 설치해주시면 돼요. 아, <웃음> 왜하그고또 불렀지? 네. 여기서 <웃음> 땀뻘흘리면서 이렇게 설치해줬어요. 이렇게 안전고리를. 딱 봐도 안전해 보이죠? <웃음> 이런 거 바깥에서 못열것 같은데? 내가 늘 저거. <웃음> 안 돼, 안 돼. <웃음> 안, 돼 안, 안 돼.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걸 쓸 수가 없네?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 틈이 벌어져야. 그쵸. 어. <웃음> 바깥에서 열리지 않는 게 너무 좋다. 이거 때문에. 이걸 내리고. 걸리면은 이제 열리는 거예요. 다시 이걸 내려서, 이렇게 딱. 바깥에서 문이 아예 안 열리니까 집주인도 막 그냥 들어올 일도 없겠네요. 어. 아, 아, 이제, 이제, 됐어, 됐어. 안전하겠다. 어. 어, 한스 집에는 없죠. 저는 누가 들어오면 고맙죠. 에? 네? 네? <웃음> <웃음> 외로우니까. 그럼 왜 이렇게 훈남 매설 찍고 계세요? 네? <웃음> 아까 도둑이셨잖아요. 저 원래 이렇게 훈남입니다. 아? 일단 마음에서 안심이 되니까 그치. 비번을 맞춰도 못 들어간다 그 도어락을 다 뜯어내도 못 들어가요 한스 집에서 좀설치 해야 될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들어오면 손님이야 장기 그 털어가면? 그, 그건 안 되는데 그래서 한스 집이 이제 수술실 되는 거예요 아! 들어와서 가지 아! 그런 꼼직한 말을 <웃음> 하고 있었어 수술실이라니요 그래도 문 열어 놓으실 거예요? 아니요 이 집은 잠깐 해야겠네 설치도 뭐 한스 한는거 볼까요? 좆밥이더라고 어. <웃음> 이제는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러면서 설치해 준 거잖아요 와우!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필요한 물건이었어요. 없이 살았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. 이제 마음 놓고 착착. 외우서. 착착. 여러분 기억하세요. 착착. 집주인이 뭐라고 할것 같다? 걱정하지 마세요. 무서워 뒤지겠는데 좀 설치하겠습니다. 당당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. 당당하게.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는 그날까지. 파세!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일리있는 리뷰로 당당하게 돌아올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! 안녕~~ 나 이깐 좋은데 라면은 뭐? 아 그래 라면끼지 짜파구리 그때 짜파구리 아 너무 좋아 <웃음>